여보, 잘 지내고 있지? 우리 애들도 다 컸나 봐. 당신처럼 자랑스러운 도둑이 되었어. <웃음> 내 필통에 있던 내머리핀이 사라졌어. 야, 잘 찾아봐.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? 뭐? 아니야. 내가 항상 여기다가 잘 넣어먹고 다닌다고. 음... 야요루루네가 훔쳐간 거아니야 <웃음> 진짜 너무한다 나도 체육 시간에 너희랑 같이 나가서 피고했잖아 근데 왜날 의심해? 맞아 지혜야 그만해 니가 오해한 걸 거야 <웃음> 아, 아무리 봐도 첸데? 음. 어 지혜야 그너 가방 뭐야?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니까. 이번에 우리 아빠가 성적 잘 나오셨다고 나한테 특별히 사주신 아고 진명품 핸드백! 음 지혜야 그 핸드백 진짜 예쁘다 나도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? 싫어! 너도 부러우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아! 응. 어, 맞다! 너희 아빠 토드질 하셨다가 교도소 가셨다고 했나? 코코코코코코코코콕콕콕 야너 뭐라고 했냐? 예,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? 이가 내가 방 만졌다가 사라지면 어째? 허허허허허허허 <웃음> 그냥 구경한다고 사라지냐? 야 그만해 어이 그만둘 싸우고 아우 지혜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으러 가주세요. 잠깐만 내가 방 여기다가 두고 가면 제가 훔쳐 갈지도 모르니까? 차물함에다가 넣고 차물쇠로 참고고 가야 되겠다 아휴, 우리 반에 터둑이 있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 찡마. 아, 가자 어,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,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만지면 안 사라지는 물건이 어디 있겠어 실핀이 <웃음> 어, <슐픽이> 여기 있구나 <웃음> 진짜 귀 집에 한 번만 만져본다니까, <웃음> 한번 열어볼까 하, 됐다. 아, 정말 음, 예쁘네. 이제 낼까? <웃음> 뭔 소리야 그 말에도 참을 수참고수 사물하면 너 원하잖아 히히히 열어 진짜 너죽을래 네가 우체갔지 아닌데 자물쇠까지 걸려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열어 니미 아빠가 토우 놈이니까 네가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배우긴 터널 좀 밖에 없잖아 너뭐말다 했냐 다 했다 히게 <놀람> <이게> 까불고 있어. <놀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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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애들한테 어떤 음식을 해줘 볼까? 음 그래, 이것도 좋고 요거랑어 이것도 신선하네 치가 나니까 이 정도만 훔쳐야겠다 자기야, 자기 아버님 도둑 아니아 자기야,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별을 훔쳤어? 당신 눈에 넣었지? <웃음> 어머머! 몰라! 몰라! 하이, 자기야! 하이. 어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!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! 무슨 일인데 그래! 우리끼리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! 솔직하게 말해줘! 하이, 그럼! 요즘 지방사장 때문에 우리 집에 빚쟁이한테 쫓기고 난리 나잖아 돈 때문에 그래? 얼마면 되는데? 아, 한 천만 원? 아, 알았어. 내가 지금 입금해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마. 고마워, 자기야. 자기밖에 없다, 정말. 아! 김이야! 여기 있었네? 너내돈 언제 갚을 거야? 응! 아, 당신 <웃음> 누군데 우리 자기한테 그러세요? 자기?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? 사람들이 꼬셔서 돈 뜯는 나쁜 애라고요! 야! 내가 언제 갚냐고! <웃음> 다된 거였는데... 어? 저게 뭐야? 어? 저거 왜 보호 아니야? <웃음> 음? <야! 웃음> <웃음> 다녀왔습니다.